아, 오늘 얼굴 많이 보았네. 오늘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러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파티룸을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파티룸에서 파티를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 퇴근 시간인데, 어, 크리스마스 당일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! 우리끼리 미리 파티하는 느낌으로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이어서 엄청 밀려요 거의 다 와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꾸미면서 우리 파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? 저 네. 욕심이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아 욕심 없는 여자 한번 보여주세요 케이크 <웃음> 한번 먹실게요제 욕심 없는 여자의 케이크 <웃음> <웃음> 와 욕심 진짜 없다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운동해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대박, 대박. 감사합니다. 좀더없 어, <웃음> <진짜 너무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헬리크랩. 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일단 슈팅팩에는 네, 마스크팩과 화장품이 들어있는 슈팅팩 하나 더 있는데요. 네. 이건 가위발로. <웃음> 지금 <웃음> 아, 이거 뭐 맞는 사람? 그런 네. 식 <웃음> <나중에>? 좋아 나 <웃음> <웃음>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게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기 know. I don't k n n t w I don't k I t 야, 그치? 음. 우리 갔다와서 우리 그해피뉴이어 하면 되겠다 내가 갔다와서 그... 그리고 그거 어디에 떨어졌는지 다 전화해봐야지 네. 끔찍하지? 야, 이벤트 남자지? 더, 더, 이벤트 어, 이벤트 남자인데 아니 어, 근데, 어, 근데 음. 저기 끈을 잘못 묶어서 지금 차워까운 같아 짚고 있어? 응 음. 그래? 그래? 네. 멀리서야 돼요, 멀리서 저 피곤해 저 피곤해 보이는데? 많이 피곤한데? <목소리> 많이 피곤한데. <목소리> <여, 목소리> 네. 저기요, 네. 남자친구 있으세요? <웃음> 오빠, <웃음> 오빠. 오빠. 오빠 없거든.